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M&M입니다! 아네 한달 만에 또 이렇게 엔진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데이크 아, 형! 네. 네? 네? 한 달이 네. 금방 지나간 거 같지 않나요? 그렇죠. 한 달간 어떻게 지내,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웃음> 지냈어요? 음.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M&M 분들은?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 맞아요. 앨범 준비. 바쁜 생활들 음, 그렇죠. 녹음도 열심히 하고 안무도 맞아요. 하 어. 네, 저희 모두 다음 앨범 준비하느라 항상, 일상, 일상 보내는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네 음. 네,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아주 아주 열심히 저희가 <웃음> 안무 연습을 하고 아주 왔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월말 결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TMI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어 음. 갑자기요? 음. 아. 네 이런 거는 원래 갑자기 좀 아. 재밌는 것들이 나니까저 오늘 민초 안 먹었어요. 어? <웃음> 원래 맨날 먹어요. 치마 원래 치마. 맨날 아, 먹어요? 아, 아 어제 그래? 먹었잖아요. 아니, 뭐 아니 근데 요즘에 콤푸차도 아니고 아, 제, 제이 형이 되게 그거 와사비 암건데 아, 맞, 아, 맞,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와사비 맛나구나 그거를 멍불리, 좀 많이 그리고 기승이 형 그거 있잖아요? 그... 그 사과 시계를 사아 사과 시계를 아, 사자 시계를... 아, 참고로 여러분 네. 기종은 SE 이게 진짜 TMI다 지금 몇 시인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몇 시인지도 알려주세요 희승 씨 이렇게 오늘의 TMI를 이야기하면서 멈풀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8월 월말교사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7월, 8월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요 너무 아, 많은. 별별 단 많죠. 아, 에너클라기. 에너클라기 진짜 재밌었어. 진짜 많았 브이로그도 있었고, 그렇죠. 엔로그. 장기 컨텐츠. 댄스잼. 제일 좋았던 콘텐츠가 음. 음. 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엔로그 아, 아, 촬영 진짜 아. 재밌지 않았어요. 아, 어, 재밌. 재밌. 엔로그 재밌지. 재밌. 그리고 엔 로그에 자막 쓴 것도 있었잖아 아, 아, 자막 쓰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제 편집, 편집자분들이 힘든 점을 좀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그뭐예 j p 션 했었었는데 되게 아. 뭔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걸 In My Bag? 네, 예, In My Bag 아, In My Bag 이제, 성, 이제 성운이 꾸미기도 그렇고 아, 저는 일단 히플리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V l i v 는데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저의 취향을 낱낱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오오.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웃음> <웃음> 생각보다 뭔가 들려드릴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음. 더 많이 노래를 들어야겠다.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에너클락. 어. 사실 애너클럽. 이건 다 봤는데 에너클락이 재밌기 진짜 재밌다. 진짜 모든 화가 약간 재밌더라고요 편집이 네. 재밌던데. 편집 진짜 네. 너무 재밌어. 솔직히 n 이 때는 리얼리티라서 약간 저희끼리 재밌었는데 음, 음. 약간 에너클락은 음. 음. 보는 게 더 재밌는 느낌인 거 같아요. 저는 선군경. 아, 아, 역시 저는 본인이 제첫 번째 끝났어? 네, 네. 제가 첫 끝났어요? 네. 아, 벌써 첫 번째 게스트였는데. 네. 저는 그거. 실내 낚시. 아, 그랬구 아, 실내 낚시. 실내 낚시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재밌었던, 아. 진짜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 맞아. 네. 재밌었어. 네. 그리고 이 낚시로 갔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예. <웃음> 뭐 거기서 뭐 잡았어요? 네? 조금 기다려 주셔도 됩니다. 아직 안나갔나 어, 뭐 찍었어요? 어, 어 찍었는데 찍은 <웃음> 그 영상 안 나왔어요. 분량이 없었어. 안 되지 않나 분량아에꽤 8분 정도. 아 너가 편집했어. 제한편집. 여기 오거야안 나오지. 그때 내 기억에는 갔다 와서 애들이 막다 쓰러졌어. 맞아. 제일 <웃음> <진짜 웃음> 힘들겠다. 당일 찍가야 되는. 휴가 휴가 이동 휴가가 이동 거의, 거의 휴가 하루밖에 없었잖아요. 음. 맞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어, 저희가 좀 다양한 조합으로 이제 비앱을 많이 했잖아 개인적으로 비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실시간으로 음,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냥 뭐든지 네. 그중에 이제 볼까? 누구 조합이? 그중에 뭐가 어? 제일 좋았죠? 아그그 아, 제이크씨 출연했던 어. 거 있는데 다 좋았어요 같이 MBTI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었고 음. 그리고 소원이요? 아. 저는 엔로그 엔로그? 엔로그 엔로그가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멤버마다 하나하나 개인마다 음. 이렇게 음. 있으니까 음. 엔진분들이 되게 도와해주시지 않을까. 음. 음. 이렇게 각자 베스트 콘텐츠를 뽑아봤는데요. 엔지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나요 저희가 다음 이거 네. 뭐예요? <웃음> <웃음> 코멘트 한번 남겨놓고 저희 열심히 촬영한 콘텐츠인 마, 만큼 다들 즐겁, <웃음> <웃음> 즐겁게 즐겁게 <웃음> 봐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웃음> 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Let's go! Oh.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오셨네요. 엔진 분들께 인사해주세요 <웃음> 저희가 방금 전에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해 이야기 해본, 해봤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엔진 분들께서 브이로그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엔 로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아, 엔로 비하인드에 대해서 아, 이야기하는 시간엔 로그 비하인드 그래. 그래. 에피소드를 그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요 음. 둘이 같이 했잖아요 아 그쵸? 렇 아, 어? 야구, 야구 했잖아요 야구, 야구. 가참, 나는 어, 나랑 같이 안했어 나랑 니키야 니키는 뭐 어디가? 니키 다 했네 니 깜빈 추면 왜 그래? 그정원님 얘기해볼까요? 그비하인데요네 비하인드 저는 본가 가는 날이 그 활동 끝난 당일이었을 <웃음> 거예요 맞아요. 아마? 피버. 그냥 카니바 활동 다 끝나고 했어요 아마 그래갖고 그날 그 방금 말했던 낚시 맞 테니스 갔던 거랑 본가 간 날이랑 같은 날이에요 맞아 맞아 진짜 처음 보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진짜 진짜 조작 아니야. 하나도 없습니다. 조작 조작. 이 하나도. 연출 연출. 연출 하나도 없고요. 근데 진짜 가자마자 그때 처음 본 거였거든요. 맨날 사진으로만 보나. 아니 그그 덕분에 분량이 많이 늘었어. 맞아요. <웃음> 저는 어 상수집이랑 뭐 음, 그리고 이제 사격. 사격. 음. 오. 그 브런치. 실탄이, 실탄이 브런치 ]이죠? 먹기랑 어 실탄 아니에요. 음. 비비탄. 그리고 아 인생 내꺼 찍기. 아 진짜? 차다 어, 진짜 엄청 아 그리고 강아지 카페. 왜? 거지 카페. 거짓말. 진짜 갔었어 많이 갔어? 엄청 오, 많이 갔어 향수는 약간 좀 향수를 사고 싶어서 갔나? 도현한테도 음. 음. 그 선물해 줬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쓰고 있어 요 진짜. 그래서 강아지도 아, 부럽다. 보고 좋았습니다. 아. 마음이랑 그 강아지 뭐 같은 경우. 이거 가을. 가지고 아까도 실이를좀 했는데 실랭일해 줬는데 가을이보다 예쁜 애 없더라. 근데 가을이 진짜 이게. 애가 좀 관리를 많이 받아 가지고 조금 아니 5만 원짜리 컷트 받아요저 <웃음> 마음이 얼마 전에 이거 색발 해 가지고 삐져 갖고 간식도안 받아 먹고.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스타일링 마음에 안 들어 나와. 거의 한 번도 엄청 길던데. 저는 똑같아. 이게 좀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거. 뭔가 혹항스 룸서비스 시켜 먹었어. 룸서비스 시켜 먹으려 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리모컨 못 찾아가지고 <웃음> 아, 아니, 잘, 거기서도 잃어버리고있습니 리모컨 어, 못 찾아가지고 아제영이 제일 답네. 아 저는 일단 네. 브이로그에서 일단 집에서 촬영하는 거 했는데요. 그냥 편했겠다. 비식, 별 이유 없고 그냥 브이로그 찍을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어야겠다. 아, 네. 생각으로 편하게 찍어야 잘 나와요. 근데 진짜 속순했어. 진짜 딱 희승이 형 같았어. 진짜. 편안했어요. <웃음> 형 <그냥 웃음> 진짜, <웃음> 완전 형님, 형이 진짜, 형이 진짜, 형이 진짜, 진짜. <웃음> 심지어 그 잠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요. 네, <웃음> 계속 입고 네. 자고 있고, 재밌게 찍었던 거같요 그러니까요. 와우. 저는 어뭐 했죠 형? 만화방을 봤어요. 만화방? 네, 만화방. 네 만화를 사실 아. 좋아하지 않는데, <웃음> 근데 그냥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파는 음식이 진짜 맛있대 때.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때. 뭐 먹었어? 치킨 윙스. 치킨 윙 치킨 윙 and 고파게리 짜파게리. 피시아티, 피티피시아이피티 You k 무지 야, 무지 나무지, 나무지. 근데 가가지고 한 10분 책 읽다가 대부분 잤어요. 근데 원래 만화방잘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만화방은 잘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일어나서 책 읽고 싶으면 진짜 한 페이지, 두페이지 읽었나? 저는 그때 제가 수를 만들어 었는데 만들어 간 게. 그 때가 아마 제 생일 그 주쯤이었을 것같요아 아, 맞다 맞다 생일선물로 그, 향수를 되게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음, 아. 네좀 저만의 그런 특별한 향수를 만들고 음, 있잖아 음. 아, 나만의 <웃음> 네, 향수 네 그래서 뭔가 향수를 만들고 싶었는데 진짜 향수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음. 거의 아, 한 4,5시간 <웃음> 했어요아 저는 그림을 그렇군. 아, 그아 그림 진짜 잘 그렸던데. 그러까 붓으로 그렇게 그리는 게그 처음 처음이었거든 도, 그때. 아,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좀 진짜 그림에 그래. 그런 게좀 관심 이 그래. 있어. 지금도 약간 화가 음. 같은데요. 뭐 진짜. 어, 진짜 아. 있어요. <웃음> 네 역시 다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브이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Yep. 작업 과정에서 직접 자막을 쓰기도 했는데 음. 다들 어땠어요 자막 쓰는 건? 좀, 아. 좀 어려웠어요. 네. 맞아. 그, 그리고 <웃음> 다른 애들한 제가 좀 늦게 한편이서 다른 애들이 한 것도 좀 봤는데. 어떤 사람 진짜 말 진짜 무슨 말도 안는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선우 같은 경우 <웃음> 진짜 나 무슨 뭐,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근데 나 무슨 소설 쓴줄 알잖아 근데 진짜 브이로그 <웃음> 첫 브이로그여가지고 되게 열심히 썼어요 저는. 맞아 되게 열심히 썼어 음. 네 다음에 또 촬영하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음. 아 저는 다 같이 사격장 가기 오, 오 사격장 재밌겠다 나 아, 제가 이기죠. <웃음> 아니 아니 제가 조용히 이게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서로 내기를 할수 있어요. 와. 아, 이게 아, 누가 누구 몇점 했고 누군몇점했고 이거 할수 있는데 아, 진짜 그거를 다 같이 하면은 아주 너무 재밌을 것 아, 같아요. 너무 재밌아 저는 진짜 실제로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아 진짜 실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웃음> 자,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느키 씨? 네, 이번에 저희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음, 바로 전염메뉴 정하기! 와~~ 전염메뉴! 8로에 주로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얘기해세요 음. 그리고 저요. 저저녁으로햄버거 음. 어. 음. <웃음> 음. 음. <웃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왜햄버거 해야 그리고 해 에, 드랍이랑. 그, 드랍이랑 그 아침에는 보통 저희가, 어. 여는, 어. 데가 어. 저희가 여는 데가 별로 여는 가 맞아요. 맞아요. 거의 햄버거. 햄버거. 거의 햄버거. 메 메뉴. 저녁은 저녁에 저녁, 저희 저녁 피자나 거... 떡볶이나 진짜, 진짜 진짜 떡볶이, 손에 손에 <웃음> 아, 이거... 떡볶이 진짜 많이 먹손대 꼽혀요 치킨이랑 떡볶이 진짜 그리고 스테이크덮밥 스테이크덮밥 진짜 너무 맛있고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었어 요즘에 떡볶이 먹는 날에는 다른 거 <웃음> 우리가 뭐, 새로운 이... 메뉴 좀 찾을 때가 있니까 같다 도뭐 좋은 새우도. 거 생각났다 뭐요 제가 진짜 최제 바이어스 랙거예요 부대찌개 와! 부대찌개? 부대찌개 좋다 와 좋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더운 날에는, 어. 더운 날에는 밥이 밥이 화채 먹는 밥에 넣는 것도 좋은데 리키가 화채를 진짜 좋아해요 맞아, 화채 진짜 좋아하잖아 밥 대신 화채 아니, 밥 대신 화채는 아니야 근데 화채가 너무 비싸요 밥보다 더 비싸요 맞아, 15,000원 하나에 15,000원 너무 비싸요 혼자 먹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그룹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배려 높은 이런 그렇게. 진짜. 리키가 화채 먹는다 하면 은 저희는 이제 아니 왜냐면은 쉬어. 그때 이러면은 어. 삼겹살 제가 못 먹어. 아네니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왜 그냥 약간 소화를 못 하나? 아니면은 아 네. 아니, 아니, 가, 가, 가. 아니 가, 제가 왜. 아 저희가 그거 모더 데이원 때였나? 음. 네. 너무 많이, 네. 마이 마이 너무 하셔서 많이 하셔서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 진짜 어요 아침 내 저녁을 삼겹살만 먹어. 아 어떻게 삼겹살이 질릴수있아 그때 성현형이 계속 말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다는 거지. 어제 어제 그랬지. 단백질에 거의 그냥 그때 안 먹으면 삐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삐졌어요. <웃음> <웃음> 아니, 뭐더 이상 안 하고 아, 저, 사, 사인, 아 아니면 안 먹고. 선수 선수 아니 아, 뭐뭐뭐뭐뭐 된다고. 근데 지금 근데 좀 낮았죠. 그때보다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단백질 먹었던 아니잖아요. 맞아. 그때는 그때는 진짜 몬스터였어, 그냥. 뭐 부대찌개 말고 또 없을까요? 저 선지에 자꾸 좋아하는 사람 아, 선지 해장국 괜찮아서 그형 좋아했던 거. 그거 선지 아야 아 우거지갈비 우거지 우거지 아, 아, 비비 탕갈비 갈비탕이 있 갈비탕 갈비탕 장국도 아, 갈비탄. 네. 맛있어 돼지갈비찜도 먹고 갑자기 선지해장국 너무 먹고 싶은 김치찜이 괜찮지 않아요 김치찜 김치찜도 맛있네 맛리 해볼까요 뭘 먹을까요 김치찌개 우거지갈비 비 우거지갈비탕 우거지 선지해장국 뼈장국아뼈장국뼈 맛있지 선지 <웃음> 화채는 없어 화채는 밥이 될 수가 없어요. 화채, 미야나. 화채는 간식으로. 넣자. <웃음> 간식, 간식. 간식 <웃음> 화채 넣어. 진짜. 이렇게 그월 네. 전용 메뉴를 어, 네. 정해봤는데요. <웃음> 네, 꼭 먹을 수 있으면 <웃음>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월말 결산의 하이라이트 목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오케이, 너네야. Okay. <웃음> <Okay. 성형. 웃음> 네, 너네가 팔월 목표였던 금극지 안에 하잘 네, 지키셨나요? 어, 아니요. 실패! 실패! 나든 실패! 야, 우리 가시지 말자. 군것질 안 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 힘들어. 촬영들이 특히 경게 많죠. 맞아. 맞아 야, 케이터링 보면 못 참는다. 컨시어진 이성을 잇는다, 케이터링 보면. 네, 저는 틱톡 많이 하기였는데요. 많이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중간이라 8월 중순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 아직 0개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몇개 하는 거였죠? 하는 는 그렇지만 3개요. 아직 찍을 여력이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이승혁. 또 어, 새벽에 그거. 그 새벽에 아, 게임. 새벽에 아. 게임 줄이기. 아. 줄이기. 저는 실패. 실패. <웃음> 실패. 실패. <웃음> 실패. 성공. 성공. 오,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아 근데 그거 음. 맞는 거 같아요. 한 30분 하실까? 근데 아니, 진짜 아, 자, 왜냐면은 줄여. 줄여. 이거는 좀 질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웃음> 스위치로 남았어요. 좀 바꿨어요. 아, 아 스위치로, 오, 맞아. 맞아. 맞아. 스위치네, 스위치로 바뀌었어. 스위치로 스위치 그리고 정원님정원님 줄넘기. 줄넘기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니다 아, 니아 아, 많이 많이 아 많이 어요 이거 말하고 나서 저랑 했었어요. 끼우는 날. 근데 인정.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하니까. 맞아요. 줄넘기는 적당히. 지금은 지금은 괜찮죠. 네. 지금은 생생해요. 정원이가 일주일마다일주일마다안나은기 때문에 제목표금은 지금은 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갔어요 진짜요? 은 <웃음> <미안하지만 웃음> 키씨 뭐죠? 네 저는 더위 먹지 않게 컨디션 조절할게요 뭐, 뭐 먹자. 더이 먹자. 네, 먹지 않게? 더위 먹지 더위로 먹지 단게걸 많이 먹지 않게 하체를 너무 많이 먹었나요? 더위 사양먹었네 네! 더위는 먹지 않았고 음, 컨디션도, 컨디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앨범, 앨범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하기였는데 음. 그럼 어 아,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 7명 다 녹음도 잘하고 오, 안무 연습도 아, 잘하고 레슨도 잘 받고 그렇죠! 음. 뮤비도 잘 찍고 빠지지도 않고 공을 이 모드에게 돌리는 이 아, 뮤비? 겸손함. 다 잘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형뭐를 돌렸네, 뭐? 네, 성공한 멤버도 실패한 멤버도 있는데 다음 달엔 좀더 우리 성공하는 <웃음> 멤버를 늘려봅시다. 오케이.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 <웃음> 그월 <그걸> 목표 <먹도> 세우기 이거 <웃음>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10월 목표 세우기 제이, 형, 제상그월 목표는 뭘 갖고 왔어요? <웃음> 입술 터지지 않기. <웃음> 오. 오! 오 현실적인데? 괜찮으면, 현실... 피곤하고 잠못 자면 기본적으로 입술부터 터지거든그 입술 안터지난 음. 저는 음. 저는? 아! 저는 이제 제가 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도 약간.. 많이 네. 걸리 지금도 약간.. 방향하기 힘든 모습 그래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기 음. 주때 있게 아주때 있게? 주때, 있게, 주때 내가 있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기 네 제가 최근에 또 이, 워치를 샀잖아요. is a 워 a mango watch. Using YouTube, the poor b 진짜 잘 쓰고 있어. n g e r Haro, Pango, k i 찾고. 아무튼 이걸 잘 오. 사용하기. I'm a teacher. I'm a teacher. I'm a teacher. Wow. Wow. Wow. Wow. Wow. 자 o w Wow. Wow. Wow. 저는 아, 이제 뭐, 청바지 쿨타임을 치... 2주로 줄이기 한 달간. 음. 음. 아, 그러니까 청바지를 아. 너무 안 입는다고 더 자주 아. 입겠다 이런 말. 아 하긴 아, 근데 2주에 한번정원이좀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을 편한, 편한 걸 편한 거 좋아해 출근. 아, 나도 아, 요즘 그래. 정원이바이고 가고서 청바지 입은 지 진짜 거의 한2달 넘게 지나고 나도 거 같아, 진짜. 음. 네 다음 데이크. 어, 제이크. 제이크 예 네. 저는 음, 요즘 좀 스트레스 받고 식단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좀나는것 같고 피부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리고 참고로 제 콜라겐 젤리도 시켰어요. 오! 우와! 아 그거 아. 피부 좋아지는데? 네. 아, 족발 젤리 시켰어요. 야채도. 선우가 먹는 거 아니에요? 족발 먹 아, 거잖아. 어? 그리고 네. 저도 샐러리를 얼마 네. 전에 샀는데 그왜 아무도 안 드시는지. 아 그거 저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없어요. <웃음> 진짜 <웃음> 자기 원래 소스 찍어 먹는 거 <웃음> 진짜 네. 깜짝 놀랐어. 쌈장 같은 거.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저는 음. 피부 관리 잘하기. 음, yeah. 좋다. 다음 네. 선우씨. 선우씨. 저는 저 패션에 요즘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엔진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패션으로 제가 딱 옷을 입어가지고 음. 음, 거울 색깔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남찍사 찍어줄게요 기대할게요 기대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9월 목표도 정해봤는데요 예. 9월엔 또 저희 컴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맞아. 네, 엔진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예. 우리 엔진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만큼 멋진 앨범 들고 나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오.